와 독수리 독수리 보소 오호 신기하네 웰컴 <웃음> 그래서 더 뚱뚱하고 나. 아, 네. 지금 팀이 좋습니다. 아, 우와. 네. 와. 어. 독수리 영화..영화 영화 다 보이시는 이곳이 몽골 전통 숙소 게르입니다 어... 제일 좋은 곳으로 들려가지고 크흐, 좋네요 국립공원인데 이건 기린 이다. 진짜 멋있다 안보여 이 뷰가 너무 멋있어 몽골 경치가 와, 멋있다 너무 울리는데 너무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거북바위? 아, 요, 요기서 봐야지만 거북이에요 숙소 가야되는데 기를 받고 있습니다 <웃음> 근데되게 멋있어. 야, 좋다. 잘 아, 피해 잘 아, 피해 얘들아 안녕 기좀 비켜줄래? 그래 고마워 안녕 얘들아 길을 비켜주면 고마운데 나 너네랑 같이 찍고 싶은데 얘들아 안녕 와. 일단, 국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가 되어 떤거같아어가가 양국기예요이예 양국이 어떻게 하나요 아아를날고양물고 아. 아에 국이 넣고 아, 아고냉아 아, 그리고 압력 에넣아물에 넣고 냉탕에 네. 넣고 아물병 네. 넣고 네탕에고아물병 넣고 냉탕에 넣고 그리고 아 넣고 고아 넣고 고아아물에고아물아 어 허허허 헐 <웃음> 혓바닥에 살이 떠가지고 그 맛있어요 이거 이게 진짜 반갑네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웃음> 생각보 많이 보이는 데 이제 200D 고급형이다 보니까 많이 못 담더라고요. 아쉽게. 지금, ISO는 1600, 셔터 스피드는 20초. 그래서 이렇게, 20초 동안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데 <웃음>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쉽네 사실 아까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눈에는 음,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아침에는 말 타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근데 말탈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손으로 하면 위험해서 정말 여기 몽골은 힐링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 아직 아직 일을 차긴 한데 한경 <웃음> 보니까 힐링이 그래 뭐그 정도 고생할 수 있지 한 번쯤은 와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 투마 아뭐지 투마로 모닝 조드 어